不不 t uh h -huh. 아, <목소리도> 진 어. 아사합다에다 가라 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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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구역대황제훈 고문님께서 동배발 잘해 주십시오.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오늘 일 자리 입니다 처음에는 잡기 시작했는데 자리가 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지는 만큼 재미도 있고 오늘 첫포인들몇시 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도족구인의 건강을 위하 땅떡 감사합니다 아니다